농경이템농 아, 와! 뭐 아, 아, 그 아, 아, 이거! 와또막에사와 진짜... 이거그 전쟁 게임이에요? <웃음> <그건 어디야>? 편이지 <웃음> 사람 많으면모등이 음. <웃음>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오셨는데? 야, 오셨는데? 요 뭐야 너 언제 왔어? <웃음> 아. 어? 어 저는 귀농왕이라고 하고 페이치에서 농사 짓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웃음> <멋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해라 <빨리> 김선아라고 <웃음> <인천하라고> 합니다. <웃음> <와> <웃음> 저는 얼간이 3를 맡고 있는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다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네, 자기소개 너무 잘하고. 에이 1년 2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결국 돌아온 김바합니다. 반가워요. 안코입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 아, 너무 귀여워 하 안녕하세요. 새벽 하세요방송하는요당복하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켰다 너무 일찍 켰어 치마하치마안 뭐야 세요안녕 <웃음> 족소의시끄럽을 맡고 있는 취안보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반가워요 <반갑어요. 웃음> 자 오늘 새벽에 카트라이더 합방을 갑작스럽게 모집한 플레임입니다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웃음> 와, <웃음> 와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웃음> 뭐 어떻게 팀전을 할까요? 개인전을 할까요? 근데 개인전 맛있는데? 그냥, 그냥 개인전으로 아니야? 먼저 하, 하고 좀 밸런스 볼까? 배워봅시다 음, 어? 뭐야 어? 이거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오케이. 너, 뭐지 왜 게임소리가 겹치지? 인제 마이크 딱 꺼야돼요 <웃음> 어 잠깐만 나 게임 시작해버렸는데 이거 게임 마이크 오끔 살려줘 어, 개시끄러워 <웃음> 소리 계속 두 번씩 들리겠다 정신공격 아, 들어가신다 달려. 달려! 어? 형 뭔가 오는 데 죄송합니다! 하아다 차수! 뭐야 달려! 추아 방해했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최팔순 기다려! 잘 감사합니다! 와. 방어만? 한번 네. 더! 한번 아,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아 더! 한나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이한번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해보니까요 방금 보수 없으시면 이거 신고도로 오게는데요 챕터는 드려지기! 아, 드려지기! 아, 드려지기! 아, 아, 느려지기지 아, 지 <목이> 귀노가... 와 귀노가 막... 아! 뭐야! 아, 음, 아, 그 아, 아, 이거 엄청 내려진 대처법입니다 어? 바하야? 그렇게 앞길 함부로 가면 안 되지? 맞네! <목이> <grosse>? 어, <웃음> 웃어! 웃어! 1등 안 돼! 와 1등이었는데 꼴찌됐어! 아 진짜! 너 앞에서 꼴찌됐어! 아 미쳤다! 와내 캐릭 왜 이렇게 이뻐? 뭐야? 뭐야? 바하 캐릭 왜 이렇게 이뻐? 현지 했니 아니요? 가방하잖아. 지금이네! <웃음> 아이리 좋아요? 저, 죄송합니다. 저리가! 아! 죄송합니다. 다라 <웃음> <웃음> <웃음> <이거나 마거라. 웃음> <웃음> 진짜 내려줘. 아, <웃음> 네, 이안 돼.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다원이 아, 아, 아, <웃음> <보였다>. 야, 막판에 <웃음> 물풍선 누구냐? 미쳤다. <웃음> <목소리> 그 뭐야 이거 뭐야? 아, 아이고, 아 어, 어, 어, 어, 연속 두번 우주선이라니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청소기 소리 <돌리는> 소리 나요. <웃음> 뭐지 하기 이거 두세요나가지나가지 그만 봐. 연넘어 농경 미안! 와, 뭐야 이거? 와 얼리! 와의 물통사. 와! 아이다! 진짜. 아이다! 이거 그 전쟁 게임이에요? 절대 못 <라이> 님들, 님들, 님들 선물 갑니다. 선물이 그만둬. 습니다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와다 걸렸어. 와이 누가 던진 거야? 와 대박. 무브도 대박이다 이거. 자석 붙어간다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웃음> 나이스. 이거 이거 꼴찐거 하나도 안 중요해. 어차피 이거 막판에 결국 다 엎어져. 이거. 맞아. 인정. 이거냐야이 아, 아, 아, 아이템 아이템이냐? 그그 그 뭐, 전설의 그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템이냐? 응다 멈춰. 아잘 아야 치무야. 와 치무는 보셨습니까? 어, 아, 대박! 아, 제가 말했죠! 꼴찌에서 1등 한다고! 아니, 내가 고스트두 개를 아껴놨어, 일부러. 근데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부서 두개다 썼는데 아... 갑자기 누가 따라오는 거야. <웃음>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쌉고수들밖에 없어, 여기? 으, <웃음> 어, 야. 여기 안 돼. <웃음> 형, 같이 가, 형, 같이 가! 응. 엉덩이 형. 냄새! 같이 가, 같이 가, 오. 같이 가. 네, 1등 할 필요가 없어. 같이 가, 같이 가. 뭐야, 너왜 빨라? 너왜 빨라? 같이 가! 응. 뭐야, 같이 가. 오늘은 위안여행님! 까춘! 막기! 밀어드릴게요! 고마워! 어, 잘 막는다! 어, 업에 가는 사람들 미쳤네 벌써 실력이 는거냐? <웃음> <웃음> 내 바나나 맛있지! 아주 <웃음> 여유롭게 1등! 이득 될거 안돼! 1위! <웃음> <웃음> 아짜안 다들 골대 앞에서 번개 맞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웃음> 나대자마자 개같은 8등! 야 이게 플래그지! 아나나 아, 지금 너무 살 떨려요. 아 아니, 언제 뺏길지 모르는 1등. 막기. 야, 베베. 야. 이게 진짜 개사긴 거다. 막기. 야, 베베. 놓치세요. 막기 파리! 제발, 제발 진짜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아오지금 <돈> 봐. <쓰 acne> 아, 다곤이! 아, 다곤이! 다군이 <웃음> 아아아 견제플레이 <웃음> 쩔었다 대결관이 올라왔다 너무 잘해 아 <웃음> 어, 좋아 자 아, 제가 잘한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주신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팀전을 어? 해가지고 <웃음> 2판 3선승제 <웃음> 뭔 소리야 3판 2선승제 <웃음> 2판에서 3승을 해야지 <웃음> <웃음> <진짜> 두번 <웃음> 먼저 이긴 팀한테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어? 이제 모니터 킬게요. 어 이제 권이 좋았겠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저저 알아보세요 제 팀. 누가 <웃음> 어, 누구야 이거? 저, 아이고. 우리 <웃음> 파란색 우리 파란색. 아, 피크 되냐 이거. 저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응>. 아 <남아> 맞다. <웃음> <남아 비치. 웃음> 우리 파란색. 나이스. 오케이 <웃음> 콜. <그치, 그치. 웃음> 나이스 콜.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야 빨간색 가지 있어. 빨간색 가지 있어. 빨간 팀뭐 하냐? 빨간 팀다 뒤에 있다 아. 아 얘. 이래서 상중안 하지. 오! 저 미사일 있어요. 미사일 있어요? 풉. 동시에. 아이고 압도적이 1등 갑니다. 아이고,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우리 다털렸는데 여기. 아니야. 이제, 이제 가 아, 자, 갑니다. 이파만 도망가요. 어나이테못 먹었어. 기가 견제 좀해 줘. 견제 좀해 줘.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팀플리 나. 다 아... 먹었이거아이거 <웃음> <웃음> 그리고 먼저 가버리기! 아! <웃음> 응, 로그럴줄알프스 미리 엔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웃음> 쉽지 않다...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 부터로 기 <웃음> 아... 이런 씨. <웃음> 예, 미사아방왜안 예. <웃음> 아, 하지만 UFO 한발더! <웃음> <웃음> 아하 맞히고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안 맞죠? 와, 오늘 안 맞아 죠 와, 이거 너무 멀다, 멀다. 멀다 멀다 멀다 멀다. 올 되죠. 어, 아, 아이고, 뭐 빨간띠 보이야! <웃음> 아이고. 붕새? 아니 이런 붕 붐... 아, 집사? 저아맞다만다 빨간이... 마지막인데. 아! <웃음> 오늘 붉은 팀이 내앞을탔어 아! 어. 아! 디야 아, 제발 일이 안 해. 아이팔순 어디 갔어? 아, 이게 이 <웃음> 아, 이제 주예 아! 감니다팔순힘안 내십니까? 아. 내가 힘내자. 바로 이겨 갖고 생일 선물 받아 가야겠다. 저모등 생일이 언제더라 어제요. 이미 지났어. 아, 아 그래서? 오이아다 어제. 이 약간 고의로 젖어야 되나 그러면? 아또 고의로 젖주는 척. 아, 아 뭐, 이거 또. 고의로 또... 우리 치부등 아, 생일을 또. 위해서 젖어야 되는 건가? 아야야. 봉제, 봉제. 아, 내 팀이었잖아. 어 아, 무적. 와. 아니 미친 내 팀이었잖아. 아이고 내 팀이 잡혀야 돼. 잡혀야 돼. 아 이때 못 먹었어. 아 담배 너무 났다. 느려져라. 아 잠깐만. 아전내 앞을 지나간다. 전기. 안 돼. 안 빨간 돼. 아, 빨간색 불래. 빨간색 전화야. 지금. 나이스 예, 지나갑니다. 예, 갑니다갑합니다아 감사합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지나갑니다. 내 앞에 계시겠다고요? 그럼 내가 지나가야지. 어. 지나갑니다. 플레이네. <웃음> 안 돼. 아. 물벌이. <웃음> 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안 돼. 괜찮아요. 내가 아직 1등이야. 너 음, 느려져. 음, 음, 음, 음, 음, 잘 가. 괜찮아. 물봉선 어려이 바로 써 버려. 응 무적이야. 아, 자, 나 근데 나 진짜 마르크가 너무 아,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농겨 이 뭐야 이거? 저리가. 아, 진나 자신이 놀라운 걸. 지 무슨 이팀좀 하나만 줘봐. 아, 나이 마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다 나이스. 이 팀킬를네맛있아한번더 하면 됨. 괜찮 괜찮. 으쌰! 어, 분노들이 좋아. 죽어라 세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동야 아, 진짜? 어? 어 제가 아직 몰라. 어? 아. 어, 된거 아닌가? 이거 어, 1위1가 팀이 이기는 거예요. 1, 1위가 아니야. 아, 1팀이 아. 다른 팀이 이기는 아, 거야. 아이고, 뭐. 잘 죽어 아, 갑니다. 바로 이렇게 허망하게? 아, 아, 아, 아, 아, 나 미사일만 뒤지게 다 <목소리> 까비 아, 아... 나의 꼴을 잘못 쓴거 같아 아, 우리 팀한테 맞은 적 있는 거 같아 솔직히 아, 얘기해봐요 아, <웃음> 저, 저 마지막. 자 파란팀의 승리기는 하지만 한판 아, 막판으로 하고 아, 마무리 아, 짓도록 아,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빨간색 한 판이라도 반해드리. 이기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겨!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아이보 뭐. 지금! 오케이 간다? 야 빨리 못먹는 일단 바나나 한번 해주고 미친 바 뭐라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가 자 들어가자. 뒤 보자게요. 아이 속기 어려운데. 요물 봉선으로 바로 제지 한번 들어가주고 왜? 봉선 기장 잡고 한번 더.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아, 사람한테 집착이 최고지. 아이고, 여러분들 뒤에서 뭐하십는 집착 나이스 다곤이 달려. 오, 아, 바로 컷. 까비. 최강복 뒤로 가. 그냥 평범하게 뛰는 게 됐네. 아이고. 집착 비켜. 이거 집착하지 마. 아, 너무 이제서 아지 이런 으 아! 오, 미사일 아이템. 맞고 방패 썼어 아. 필요 없다 입착은 자 진짜 자해줘 아이고 아이템 안보고 있는데도 왜 저를 못 막으십니까? <웃음> 아 진짜 가는, 가는 중 가는 중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와! 나이스 잠깐만요 아이스댄스, 네! 아, 다아재밌 야! 죠 도마 anyway. 아, mm. 어. 내가 맞췄어. 내가 미사일 맞췄어. 잘요 굿. 막네 진짜. 혹시 아이템 전 말고 레이싱 전 한번 해보실래요? Oh. <목소� 좋아요. 좋 좋아. 여기는 드리프트가또 생명이거든. 뭐 대충 즐겨볼 건다 즐긴 것 같은데 이제 이만 할까요? 어, 난 이제 위에서 두통 온다. 재밌었다. <웃음> 아 오늘 진짜 급하게 불러 줬는데 다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 진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뭐야? 파란 팀? 빨간 팀?에게 치킨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요. 안녕. 안녕.